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친구들 하위 오늘의 리뷰할 제품은 콤부차입니다 자 콤부차란 무엇이냐 요새 헐리우드 스타들한테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차인데 한번 그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하위 8월 한 달간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 그리고 댓글과 메일 주소를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각세분께 KFC 상품권을 만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FC 이게 엄청 핫하다는데 자이 콤부차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콤부차란 최근에 해외에서 미란다커, 올라, 올랜드블룸, 닌제이로완 등 유명 칼리오드 스타들이 푹 빠져있는 음료 그것이 바로 콤부차이다알려드 바에 의하면 콩차의 균 효모를 더해 만들어진 발효 음료로 폴리페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세포의 노화 억제가 가능하다 아미노산과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과 함께 건강한 몸을 만들어준다 유산균이나 효소는 장의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장내 환경을 정비하는 작용이 있다 라고 합니다 이디아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디아에서 구매를 할수있고요뭐 브랜드에 따라서 이게 성분이랑 맛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 홍차 맛이고 어, 좀 달콤하면서 새콤하다 자 이디아에서 나온 제품은 이 과일 맛과 믹스돼서 나온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좀더 이렇게 쉽게 바로 편하게 마실 수 있게 나온 제품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거 한번 마셔볼게요 병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이디아 콤부차, 청포도, 레몬 오뭐 탄산 올라오듯이 막오 약간 홍초같은 맛 맞아요 홍초같은 맛 지금 딱 뚜껑을 열었을 때어 느껴지는 향은 식초향이 일단 먼저 처음에 났고 여기에 들어간 포도향도 살짝 나네요 근데 약간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마시는 홍초 향은 살짝 그런 향이 나네요. 자 일단 색상은 약간 연한 호도 음료 같기도 하고 맛이 어떨려나? 오호도향이 되게 강 강하네. 아니야, 딱 좋아. 그대로 그냥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안 싱거워요. 그, 포도봉봉 맛인데 아주 살짝 그, 식초향이 느껴지는 아주 살짝. 향은 정말 식초맛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사실 개인적인 걱정을 했었어요. 약간 신맛이나 약간 식초 맛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어 근데 그냥 음료 마시듯이 마셔지는 그런 콤부차네. 응.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이디아 콤부차 복숭아 망고 맛. 아, 아 확실히 이 색상 자체가. 포도 들어간건 약간 연한 포도 색상이었고 이거는 약간 복숭아 색깔 나네 음료 자체에서 그쵸? 먹어볼게요 음~~ 어 이게 좀더 달달한데? 이거 시원하게 해서 먹고 이게 탄산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마셨을 때 여기까지 약간 시원해지는 느낌이다 확 들어오면서 오 새콤달콤 약간 그거를 음료로 먹는 느낌인데? <웃음> 난 되게 아나 이거 못먹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했었는데 오맛 괜찮네? 오늘 리뷰한 이디아 콤부차 청포도 레몬 복숭아 망고 맛 이렇게 두 가지를 먹어봤는데 처음 열었을 때 식초향이 확 올라와서 걱정을 했는데 마실 때는 그렇게 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거 기본 콤부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디아 콤부차는 어 맛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복숭아 망고 맛이 좀더 달달하니 좋았다 근데 절대 포도도 나빴던 맛은 아닙니다. 좋았어요. 이런 새로운 색다른 건강 음료, 상큼한 음료 한번 찾아서 드셔보고 싶다. 그러시다면 한번 이리아 콤부차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유바!